우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우와 대상이 없어서 써주네? 와 이거 미쳤다 아니 이게 되네? 판도아 왜 쓰냐? 하와 <웃음> 이런거 처음 알았어 판도아 왜 쓰냐? 와, 미쳤다. 이걸 지금 된다고? 오! 어! <웃음> 이게 <웃음> 개선 넘어요 하여간 하여간 게임이 이렇게 말하면 잘하는 건데 이게 게임을 잘하는 방식이긴 해요 아니 이거 내가 킬각을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로 진짜? 아 그러면 몇 딜이야? 24딜에서 3딜이 올라가니까 6딜이 올라가지 30딜이 되네 맞네 이게 맞네 내가 한턴 시계 맞더라도 이게 맞네 너 지금 풀피? 풀피? 그거? 오래 못 간다?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풀피에서 죽는다고? 이럴 거 아니야 놀라지 마세요. 놀라지 마세요. 놀라지 마세요. 따라만 하세요. 따라만 하세요. 와, 이걸 예상을 했겠냐고. 아, 모아운 파츠로 한 방에 컷이다 이만. 그냥 쓰자. 아, 시간동안 지식을 갈망해리로도 왔다 갔되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네 갔다 갔다 다 팀장 미닫이부터. 바라바라바. 바라바라바. 바라바라바. 아오 호선 넘네. 어호선 넘네. 어호선 넘네.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 지금? 쿨라리아 프라이. 오케이. 지명 <목소리> 끊다고 <징형 목소리> 말했지. 내가 질라고 그랬겠어? 이긴다니까. 기다려 봐 좀.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급한 거야? 아.. 정말로 아니 내가 이길라고 그런 말 하는 거지 하여간 이 사람들이 다뭐 게임 졌다 그러고 그런 말만 하면 내가 이게 게임 할 말이 나겠냐고 아.. 안녕